That your seatbelt is fastened. To fasten, insert the metal tip into the buckle n the s r p One, o 전형제 스밤츠세생 기억할 거야 평생 영감을 얻은 디바로 자고 사고 싶던 못사고 재교급할 년식을 타고 매준들 공연장 음, Straight up 전원 없는 건사과 먹는 걸 The life of yeah. 버건 없는 걸 그게 지금 필요한 건 항상 straight t baby 잠만 어디 있어도 뿔끝에내 이름 Hey f i t out <끝> 자기자기이 가고 싶다면 그들를 그냥 What <끝> if I Take it. I rang you o n lady. I'm calling to LA. The ocean b y 위에서 가, and d 제발 나 찾지만 난 거기 겼는데 글쎄, 언제 갈지 모르겠는데. 제발 나 찾지만 난 여기 있는데. 글쎄, 어딘지 모르겠지만, a y 빨간 포 타고 to ready out. 막은 세 out. 옆에 let it out. 우린 일찍 r y 리야 아주 영화를 찍었을 제 모른 fast and furious. 아무도 몰라야 해 where we go. d e t r o i t favorite. It's an i r e a l i o n a l name. 어디로떠 나버릴 거야 name를. 어 이렇게만 살아버릴 거야 name를. 어디 있어 부터끝에 n a m e Hey, fire! 갑자기 저기 이 가고 싶다면 들 그냥. 아름다운 밤들은 don't go away 바라는 밤 모두 만설한다면 말하면 할 거야 난 원해